결혼생활 18년된 주부입니다. 남편은 총각 때부터 주식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있다가 작년 가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작년에 연봉 9천만원이었지만 저한테 주는 생활비는 한 달에 고작 300만원이었습니다. 명예퇴직 후 오라는 자회사는 갈 생각도 안하고 맨날 주식만 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도 나왔을 텐데 한 푼도 받아보지 못했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속이 터집니다. 결혼하면서 이제까지 날린 돈이 5억이 넘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퇴직금과 우리사주로 수천만 원을 날렸고 회사 생활하는 동안 중간 퇴직금 1억을 1년 만에 다 까먹고 작년 명예퇴직할 때 보니 빚이 1억 원이 있더군요. 명예퇴직금으로 우리사주 포함하여 2억 5천에서 5천은 빚을 갚고 1억은 주식 투자한다고 가지고 가더니 어제 잔고를 보니 천만 원밖에 남지를않았더군요 결혼 18년 동안 남편이 주식으로 속을 썩이면서 폭언으로 시달린 저는 이혼과 자살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5년 전 아가씨 때부터 모아온 돈 5천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을 주식으로 달래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단타와 미수는 거의 하지 않았고 빠질 때마다 물타기하고 오르면 팔고를 반복하여 지금은 거의 원금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주식을 하는 입장이지만 1년의 연봉을 다 까먹는 남편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수록 욕심이 많은 남편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요즘은 저보고 자기가 18년 동안 먹여살렸으니 이제부터는 저보고 돈 벌어오라고 하면서 가진 폭언을 일삼행서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을 달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이혼을 각오하지만 사춘기인 아이들 장래와 생활 능력이 없는 저로서는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주식이 폭락하여 아무 희망이 없을 경우나 더 이상 돈을 요구할 경우 집을 나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한테는 친정에서 받을 제목의 유산이 수억 원이 됩니다. 그걸 믿고 이제까지 버텨왔고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주식에 목매이지 않고 가정을 위해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할수 있을까요? 전 남편이 있는 주식을 오를 때까지 그냥 놔두고 직장생활을 한다면 다시 희망이 보일 것 같은데요. 전에 다녔던 직장의 자회사에서 지금도 오라고 하는데 남편이 주식만 하네요.